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의 주장 차이를 보자. 남한 학계는 북한 학설은 정치에 종속되어 믿을 수가 없다. 북한 학계는 남한 학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정치에 종속되고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학설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북한은 무덤의 조성 연대를 녹과로 주장하여 근거를 했다. 녹과가 나온 2호 무덤은 아주 보수적으로 연대를 잡아도 최소 B.C. 3세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정백동 37호 무덤에서 지절 4년이라는 기념명이 새겨진 7곽이 나왔는데 이때는 B.C. 66년이고 정백동 2호 무덤에서는 0시 3년이란 기념명이 있는 양산때가 나왔는데 이때는 BC 14년이다. 또한 정자가화에서 발견된 남광무덤은 BC 7세기 전의 것으로도 추정할 수가 있다. 한사군설에서 주장하는 그 시기보다 수백년 전에 있는 연대이므로 한사군 무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